김광석의 이야 한다는 마음으로. Uh, who, feeling good. Uh, uh, ju, uh, Justin Timberlake from the movie Trolls, Happy song, Dancing song. 가을 안부요. 가을 안부. IU 가을 아침. 포맨 너 하나야. 노래 함께. 저샵 안녕의 해요. 썬플라워요 포스트 말로 썬플라워. 인종신 가수의 오르막길. 그렇습니다. 예, 네. 아, 노래 뉴진스, 그 신곡, 그 좋더라고. 어, 권진아님의 운이 좋았지.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 찾아보라고요? 레건 트레이너 타이틀 어... 가을 타나봐 감사합니다 하더가전의 명동 콜링 그, 그 뭐지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바뭐 추천해봐 예? 예 하지 말고 저는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요 무슨 아이유 뭐라고? 뭐라고? 아, 이제 곧가을이니까어 네. 요즘 날씨에 라일락 아이유의 라일락 하늘이 약간 보라보라 해가지고 잘어울려거전 차에서 노래 잘안 듣고 라디오 많이 들어 라디오 듣다고 아저씨요? 그냥 대구니까 99.3MHz 있습니다 어. 네 까툰 이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 뽀로로 좋아하나? 까툰 까 어? 뭐뭐 뭐 좋아해? 랩필 어? <목소리> 바나나 차차 좋아해? 전 요즘 이런 것만 들어요 <목소리> 수고하세요 안녕. 바나나 음. 저 오늘 꺼두웠어요 다음 우체국 어요거리올려보겠 스기로운 자생활 나 n 김대명 일 딘딘 이러면 안 e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뭐지? 하여튼 그거 있어요 앞에 s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 너 앞에 서면 r k u e s s y o l a m a a Tingango, Mente, Mente, m e n t 가을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여기까지 헤드업잇이란 노래 추천합니다. KC 어 언제나 사랑인 사랑이야? 좋았다. 제목아. 어? 바 바보같이 유튜브에 바보같이 치면 나옵니다 바카 미이 이런 노래네요도나 여기까지만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니까 같은 거 볼게요. 그래? 이래 <웃음> 지 내가